하더 시키면 되니까. 누 건데요. 제 거예요. 아니야, 아니야. 아, 커피 마시는 <마시면서>? 거? <웃음> 아홉 시5 <오>, 7분 아침. <목소리> <웃음> 이런 거예요. 요즘 쪼났어. 아침, <웃음> 아침 챙겨 먹기. 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요즘 밥 먹는다는 소리 한백번 줘.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밥 먹었지? 여기 가서 밥 먹었어? <웃음> 어제 그거 했는데 채팅 V의 릴스방 함께 1,300명이랑 가이바이를 했어. <웃음> <웃음> <Antonia> 야 이들아 이들아 수고형밥 먹어. 하나 둘아 했어 아까아 아 어, 맛있게 먹어줘요. 빨리 먹어줘요. 아 안수 아주... 이미 다 했어. 승수아 빨리 밥 뭐? 맛있게 먹어줘요. 어 너무 잘생겼어요. 이게 여전실 거죠? 뭐? 네. 아,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밥 먹는 거도잘 생겼지? 그럼 어때요? 야, 사진이 아주. 기가차기 찍었네? <웃음> 사진이 아주 기가차기 찍었네 나중에 유통계정에 올려야 되겠다 승무 형밥 먹어요 이렇게 야좀 레벨이 적어서 이려줘형형 어때요? 아아 레벨이 적어서 올려줘 알았어 알았 아아 형형형형 아, 아, 아, 자자 넌 일단 각도부터 막 틀렸어 아니면나한 번만 붙봐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커보이지않아 머리 상관에 근데 어떡 이렇게? 밑으로 내려서 정면으로 찍어 이렇게 이렇게? 다 먹어 그렇지 자 하나 둘셋 하, 두, 셋. 하, 두, 셋. 하, 두, 셋. 하, 두, 셋. 와 맛있다, 맛있다. 아, 좋았어. 뭐야? 안돼, 아, 안 보여줄 거예요. 어, 됐네. 너무... <웃음> 이런 거 올려줘. 자, 어디 인사 나갔다. 그냥 이런 거 올려줘. 이뚱 대장이 올려야지. 방법 없음. <웃음> <안 먹었을. 웃음> 형 지금 올려도 돼요? 올려. 오케이. Okay. 나 아침. 알바. 여러분, 수고용 아침 먹어요. 올려야지. 알바. 오케이. 어! 아, 알바. 알바. 알바.